네? 아요 네. 광 꼽으셨어요? 네. 오케이. 우리 엠브이 만번아 네. 방뽑히면안되니까 오케이. 네. 엠브이 이 오케이. 자, 이렇게. 광 연결이 이렇게 해서 저쪽 엠브이 쪽으로 어. 넘어갑니다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